어 여기 내집 발코니에서 합니다 내집 발코니에서 하는데 술 마쳐먹고 지난주까지 병신이었다가 이제 목소리가 좀 회복됐어요 여기 보시면 어, 집 주변입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목소리가 좀돌아가서 다행이에요 가겠습니다 <놀람> 이 세상에 깊은 꿈이 있으 가득한 사랑의 눈을 내고 우리 사랑의 눈물을 꺼 아름다움을 찾쳐주리라이 세상에 속한 꿈이 있으니 멀어온 맘에 비를 접시고 두가굿별눈이네 이내 우굿굿굿사랑굿굿굿굿굿굿관 예수 안 나도 안랑도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